안녕하세요. I 아 o 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오늘은 FFMBC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FMBC 모델이란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세일즈 모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방법, 즉 세일즈 모델을 배워서 효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FMBC 모델이 뭐냐면 프리엔드, 프론트엔드, 미드엔드 백엔드, 커뮤니티 각각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FMBC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 먼저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 후 중간 정도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고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커뮤니티에 참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핸드란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해서 유망 고객이 나를 알도록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을 프리핸드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증정품이나 무료 세미나 무료 상담 등이 있습니다. 무료로 상품을 제공해서 나를 알리는 단계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는 유망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을 프론트엔드 상품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상품의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의 천원짜리 빅맥 또는 식당의 점심 메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여 점포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드랜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결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회사에 따라서는 미드랜드 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드랜드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중간 지점에 두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프론트 엔드 상품이 10만 원이고, 백 엔드 상품이 100만 원 정도라면 미드랜드 상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론트 엔드 상품이 10만 원이고, 백 엔드 상품이 1000만 원 정도라면 중간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랜드 상품의 특징은 백엔드 상품의 기능보다 살짝 모자란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미드랜드 상품으로 삼을지는 백엔드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백엔드는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백엔드 상품의 예로는 컨설팅 서비스, 선술집의 주류, 월정액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큰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가 백엔드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는 공통된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커뮤니티를 소유하면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량국의 교류회, 감사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들의 침묵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속한 것 자체에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구매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즉, 팬클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FFMBC 모델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더잘팔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 love YouTube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